토트넘에서도 족구 경기를 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몰랐던 토트넘 팬들과 함께 즐기고자 올립니다. 손흥민의 이 장면은 지난 경기 때 상대 측의 선수가 경기 중 항의했던 모습을 따라했다고 하네요. 구경하면서 족구 역사를 살짝 보겠습니다. 족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생긴 국기 종목이란 걸 아셨나요? 1960년대 말 대한민국 제11전투비행단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구 경기와 규칙이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각 비행단에서 경기를 하다가 다른 부대로 간 장병들로 차츰 퍼져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 난파병 같던 병사들이 현지에서 세팍타크로 비슷한 구기를 배워온 것이라는 유래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외국에도 비슷한 스포츠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팍테크로가 대표적이고, 1990년도에 만들어진 풋볼 테니스, 풋발리 등이 있습니다. 군인들의 족구 규칙은 1968년 정덕진 배유와 안택순 중위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처음 규칙에 헤딩하는 것은 반칙이었다고 하네요. 새로 퍼지면서 헤딩도 가능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1995년에 창인 시스템이라는 개발사에서 펑키볼 이라는 도수용 족구 게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잠시 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족구왕이라는 영화도 상영된 적이 있답니다. 아무튼 토트넘의 이 경기는 정확하게는 풋볼 테이스라고 하네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도 족구를 몸풀기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풋볼 테니스는 1922년에 시작되고 1940년대부터 공식적 규칙이 만들어지고 1953년에 첫 비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스개로 아르안 로버는 PSV에 있을 때 이영표 선수에게 족구를 못한다고 놀렸다고 합니다. 더 우습고 황당한 건 2012년에 헝가리에서 개발된 탁구 족구가 생겼답니다. 탁구와 족구를 결합해서 테크볼 테이블이라는 탁자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려닌 2021년에는 해변 아시아 게임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네요. Yes, I m e n Sorry, come here! Sorry, come here! e s o e s y e 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h e s Yes! e s y e e s Yes! Yes! y Yes! y e y e e s Yes! e s Yes! i e s Yes! e s y c s y e e o y e o y e o y e o y e e e Oi. What is t h e language. a r i g h t We need to come up with my goals. No, There w yeah, yes, yeah, go. t h r e e go. So go. The f o is. Go. Go. Go. o Go. Go. Go. Go. Go. Go. g Go. Go. Go. o Go. Go. Go. Go. Go. Go. g Go. Go. Go. o Go. Go. Go. Go. Go. Go. g Go. Go. Go. o Go. Go. Go. Go. Go. g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Oh, oh, oh, oh, the the okay. Yes! t a n k you, boy, Brazil. I got h o t I o shot. shot. I g shot. a got s h o I got I g o s h o I g t h I got shot. I got s h I s h o s h I got I g o o t I o t shot. o t s h I got t I g s h I t shot. I g o I g I s h h I g o I g I s h h I g o I g I s h h I g o I g I s h h I g o I g I s h h I got t I g I t s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不要 no.